안녕하세요. 마스터클래스 FX의 이양호입니다. 이번에서는 해선, FX 등 차트 기반으로 투자를 진행하는 종목을 시작하셔서 마진콜을 당하시거나 이제 막 투자를 배우시는 분들을 위해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. 바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차트를 보고 진입을 해야 하는가인데요. 우선 첫 번째 화면을 보시면 첫 번째 거래에는 2%의 수익 두 번째 거래에서도 2%의 수익 세 번째 거래에서는 3로스를 맞아서 1%의 손실, 그리고 그 다음 거래에서 2%의 수익, 그리고 마지막 거래에서 2%의 수익이 나서 총 7%의 수익이 나왔습니다. 아주 좋은 수익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. 여기서 트레이더의 관점은 트레이딩 자체가 투기가 아닌 투자, 그리고 본인의 돈을 비즈니스 운영하듯이 관리를 하여 진입 전 수익을 얼마나 만들 것인가, 이것이 먼저가 아닌 이 거래에서의 내 리스크가 얼마인가를 먼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. 이러한 트레이드들은 진입 전 본인의 사무스가 어디에 두어질 것인지 미리 알고 거래를 한다는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 무기를 갖고 있다 보시면 되겠는데요. 조절된 리스크로 인해 이분의 트레이딩, 즉 비즈니스는 오래 살아남아 수익을 만들 확률이 훨씬 높아지겠죠. 아참 1%의 리스크를 거니 마진콜 당할 확률이 또 거의 없겠고요. 자, 반대로 두 번째 사진 경우 같은 차트, 같은 셋업을 거래하였는데요. 거래 진입 시 생각의 순서를 리스크가 우선이 아닌 내가 이번 거래에서 얼만큼의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얼만큼의 수익을 뽑아낼 수 있을까 이것이 우선인 것을 한눈에 볼수 있겠습니다. 자 여기서의 큰 단점은 사무스가 계산된 자금의 일정 퍼센트 혹은 금액이 아닌 사무스 아예 없이 혹은 머릿속 한편으로만 이 정도 내려오면 난 나올 거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. 자 바로 대표적인 분이 이분이죠. 아, 됐다. 아, 됐다, 됐다. 잡았어. 아, 이래서 장기적으로 수익을 낼수 없고 가장 치명적인 마진콜을 당한다는 겁니다 자 다시 차트를 보시면 첫번째 거래서 에 엄청난 30% 의 수익 두번째 거래서 에또 30% 의 수익 하지만 세번째 거래서 에한 거래의 엄청난 리스크로 인해 마진콜을 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본인께서 이런 경험을 한 번이라도 하셨다면 공감이 되실 것이고 두번 이상 이런 경험을 하셨다면 무조건 리스크 매니지먼트 스타일을 좀 고치셔야 합니다. 안 그러면 이 시장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. 자이 FX나 해선이나 뭐 주식 같은 이 차트로 반영된 모든 시장, 투자하는 모든 시장, 이 시장에서 살아남으시려면 리스크 관리를 통해 매 거래마다 욕심으로 인해 더큰낯으로 어떻게 수익을 내가 조금이라도 더 뽑아볼 수 있을까? 이게 아닌 어떻게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더 줄여서 수익을 낼수 있을까?가 되어야 합니다. 장기적인 목표를 두시고 오늘 하루 수익에만 집중이 아닌 일주일 수익 퍼센트, 한달 수익 퍼센트, 그리고 1년 수익 퍼센트를 보시면서 트레이딩을 하시면 조금 더 투자자 같은 모습의 트레이더가 되실 수 있겠습니다. 또한 이렇게 엄청난 리스크로 거래를 하신다면 10번의 거래 혹은 100번의 거래 중에 90번 성공을 하여 90%의 성공률을 가졌다고 해서 수익이 나는 것이 아닌 10개의 거래, 그쵸? 혹은 하나의 거래 이렇게 했으면 이 졌을 때 거래 여기서 오는 타격이 너무 크기에 90%의 성공률을 가지고도 마이너스를 갖는 그런 기법을 가지고 계시고 거래를 하신 겁니다 자 반대로 이 차트로 넘어온다면 1%의 리스크, 2%의 수익으로 이런 방식으로 꾸준히 거래를 해 주신다면 아주 높은 성공률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좋은 수익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한 분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좋겠고요. 좋은 주말 보내시고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. 고맙습니다. 득피바세요.